안녕하십니까. 도안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바쁘고 힘들고 일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낙담할 일이 많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통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삶의 방식을 보려면 우리가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물질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구가 이루어진 것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유기물이란 것은 식물이나 동물, 사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무기물이란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질이 될수 있을 것인데요. 그 유기물과 무기물 로는 좀 관계를 이해하기 좀 복잡할 것이니까 네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질과 비물질이 있는데 이 비물질은 사람과 동물 식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식물 동물은 제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물질과 사람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네가지 구성은 물질과 육체와 정신과 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피해를 줄 수가 있을까요? 물질적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육체적 피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 성적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물질적 피해라는 것은 결국 남의 물건을 뺏거나 남의 가지고 있는 돈을 강탈하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육체적 피해는 남한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외상을 입힌다든지 화상이나 좌상 같은 이런 상해를 입히는 것이 되길 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는 보통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인데 보통 말로 하는 언어폭력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게 되겠죠 결국 몸으로 때린 것보다는 말로 하는 이 언어폭력이 훨씬 더 에너지의 세기는 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피해 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보다는 육체 육체보다는 정신 정신보다는 성적 피해가 가면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진다 실제 돈을 잃은 것보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가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수 있는 그런 세기 의 관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정리해 보면 강탈 폭력 언폭 성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부모로부터도 최소 남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고 살자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물질과 육체와 정신과 성에 관련돼서 이까지는 선을 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는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보통 악행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선행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선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행과 악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남한테 잘해주지 않는 것을 악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선행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선행과 악행 사이에 남한테 도움 주지도 않고 피해도 주지 않는 이런 애매모호한 행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보다 그것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남에게 이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살아가는데 서로 서로한테 이익이 될수 있겠죠.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적 도움, 육체적 도움, 정신적 도움, 성적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익함을 줄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돈을 남한테 빌려준다든지 물건을 남한테 주는 기부나 선물이 될 것이고요. 육체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따뜻한 대화를 하는 소통이라든지 가르침, 교육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익을 주는 선행은 기부, 봉사, 소통,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따뜻한 말은 커녕, 폰에서 뉴스를 보면,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 전부 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자극이 되고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더 슬픈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삶이 낙담에 빠지고 현실이 암울할까요 그것은 결국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월해지는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찬가지로 네가지의 우월심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적 우월심리 그리고 육체적 우월심리, 정신적 우월심리, 성적 우월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우월 심리는 결국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더밝고올라설려는 더 심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에게 우월해지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우월감이 생기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려는 이런 물질을 많이 가지려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물질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 우월감을 쟁취하려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처럼 결국 이런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은 물질적 열등감에서 생긴 물질적 우월감을 쟁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면 큰 기업 회장이 되 있는 결국 그 사람은 물질적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물질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돈을 물 쓰듯이 하는 행동들을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우월감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적 우월감인데요. 좀더 구분을 해보면 예를 들면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숱이 많은 사람한테 열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되고 외모에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가 우월해지려고 성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육체적 우월감은 몸매가 이쁘고 근육질이고 남들보다 힘이 센 결국은 권력을 뜻합니다 육체적 우월감은 권력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업 회장이 정부의 권력에 휘둘릴 수 있고 감옥에 갈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체적 우월감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신적 우월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똑똑하고 정분대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고 남들부터 로 칭송을 받는 명예를 뜻합니다 즉 정신적 우월감은 명예가 되겠죠 그러면 성적 우월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성적 우월감 그러면 남자의 성징이나 여자의 성징이 우월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의 관계, 성관계란 것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착상이 돼서 수정이 돼서 자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성적 우월감이란 것은 남들보다 자식이 많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성적 우월감이라 그런다. 결국 네 가지를 따져보면 우월하려는 심리 즉 우월감은 돈과 권력, 명예, 자식을 쫓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돈, 물질을 보고 권력, 힘을 보고 명예, 자식을 쫓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월감만 쫓아가다가 더 우울한 사람한테 짓밟히는 삶이 되니까 결국 어느 선에서는 꺾이고 말게 되겠죠. 결국 사람은 살면서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식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것이 5천 년 전에도 그랬고 3천 년 전에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군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잡바퀴 돌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 회장이 감옥에 가는 걸 봤으면 다음 회장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같은 게 반복이 되고 연예계에서도 물러가는 행동들을 봤으면 다음 연예인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자기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도 나는 돈을 그래도 나는 권력을 그래도 나는 명예를 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병이 걸리고 삶의 위기가 닥쳐 왔을 때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를 하게 되고 결국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죽기 전에서 유추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셨다시피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는 심리는 열등감에서 생겼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우월감은 답이 없다는 라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 우월감이 아니라 남들과의 연결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연결감은 옥시토신이라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점점 증대되어서 인간관계를 좀더 친밀하게 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좀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이 되겠습니다 우월감이 아닌 연결감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물질적 연결감, 육체적 연결감, 정신적 연결감, 성적 연결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물질적 연결감은 결국 이런 물질을 아나바다 라고 하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물질을 결국은 더 생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물질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물질의 연결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연결감입니다. 이 육체적 연결감이라는 것은 남들과 좀 가까이 지내면서 악수도 하고, 홍도 하고, 좀더 가까이 스킨십을 하면서 육체적 연결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신적 연결감이라는 것은 결국 눈빛을 통해서 눈과 눈을 바라보면 옥시토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혹시토신이 증가하기 를 위해서는 서로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한 말을 해주면 말로써 정신적 연결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성적 연결감이란 것은 결국 한사람 이성과 쭉 연결이 될수 있도록 깊은 사랑을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연결감을 증대를 하려면 물건을 나눠 쓰고 사람과 스킨십을 자주 가지고 눈빛과 따뜻한 대화를 하면서 사랑을 가진다면 서로 인간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연결감을 훨씬 더 깊고 가까이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강탈, 폭행, 언폭, 성폭을 피해야 될 것이고 남보다 우월감을 주려는 돈, 권력, 명예, 자식을 쫓는 것을 피해야 될 것이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부, 봉사, 소통, 사랑을 해야 될 것이고 남과 연결감을 주는 나눠쓰기, 스킨십, 눈빛, 따뜻한 대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들보다 좀더 이익을 챙기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더잘 돼야 되겠다는 심리가 결국 나를 스스로 고립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시게 됐었을 것이고요.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과 연결되는 심리가 훨씬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서로서로 서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지금 시청자들 분 중에 지금 삶을 굉장히 낙담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면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남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삶의 건강과 행복감이 가져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